Yeah. 촬영이 끝났습니다. 예 yeah. e 베이스 솔로가 멋있습니다. 예. Yeah. 아, 그건 안 들어도 되고요. <웃음> 오늘 응? 촬영 소감이 어떻습니까? 아, 오늘 진짜 멋있게 영상 찍혔고요. 어우 자기만 멋있다는 거 아니에요? 특히 제가 멋있. 게어 <웃음> <웃음> 인정. 모두 인정. 모두들 멋있게 난... 나왔으니까. 아, 베이스는 저리 가고 기, 기타만 찍으면 돼. 그렇지. 아니, 안녕하세요. 만지지 말고. 왜? 아 만지려고 별로 안 좋아. 야. 아 만지지 말라고. 야나 아. 몰래 방송 한번 했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? 드롬이 지금 열심히 집 날아오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? 나 가서 집 날라. 야 원래 이런 거는 한 명이 이렇게 꿀을 빨아줘야 쫓아다녀야지. 오오 <웃음> 오. 카메라가. 다섯 명 지금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꿀 빨고 있는 거아 그러네. 이래 인간들랑. 누가 봐도 노동인이야. 노동을 잘할 거 같은. 등치도 크고. 그러니까. 특히 저런 거잘 어울릴 잘 어울릴 것 같아. 와 이거 무거워 보이는 거. 아 이런 거 자잘한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는 저기 저기 힘 없는 거 같은 저 베이시스트한테 맡기면 되고. 소감이 어떻습니까, 베이시스트 윤킴. 어. 베이스 솔로가 있어. 아땀 나. 잘 실현했어. 어. 아직 마스터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집의 여지는 있다는 거. <웃음> 잠깐만요. 아예 잡지마. 아예 잡지마. 다 만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한다. 소감이 어땠어요? 어? 만지고 있어. <웃음> 너 싫어한대매. 나도 싫어하거든. 나 주실 것 같습니다. 나도 만져줘. 어, 아예 넌 안돼. 나도 만져줘. 아, 넌 안돼. 땀 났어. <웃음> 다 말랐어. 이치. 아, 아, 아, 아아 아, 아. 아, 아, 아. 진짜 싫어하네. 아. 제이원. <웃음> <웃음> yeah. 우리 막내 기욤등이 제이원. 촬영 소감이 어땠어? 어.. 아까 스네어핀을 한번 찢어먹었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죄송합니다 제가 스네어 피를 치셔가지고 <웃음> 죄송하다고 될 일이야? 맞아 맞아 제가 다음아 멋있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멋있는 영상으로 보답하면 다냐고 아 힘이 넘친다잖아 힘이 넘치면 빨리 집날라집날라예예여기까니다 아, <웃음> <웃음>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